이런걸 내가 들고다녀 못할까? 운석 싸움을 가야되나? 운석에 사람 개 많네요 저런데서 좀킬좀 좀 빼먹어야 되긴 한데 고민이네 여기 곰 꽁짠거 같긴해서 지금 운석에 일단 세명 있거든 운석 싸움이 길어지면 가죠 범세마리이 꽁짜 같아서 이게 노출이 좀 아까워서 는게 좋겠어. 저 운석 싸움인데, 매그도 운석, 야구, 야구지행이도 운석 왔을 것 같은데, 현재 호텔에서 사고 나면 매그가 공장보다는 호텔 갈 거라. 매그도 벽봉하기가 편해서. 바로 뜯었네요 안 가길 잘했다 어, 이거 숲 늑대 살아있는 분위기인데 느낌이 그런 느낌적 느낌, 적 느낌, 그렇지 예감 적중 제대로 다루려면 익숙해져야 겠어. 숲 시시 따고 성당 쓱본 다음에 전장 고주 가로 가죠. 만한 곳이 있을까? 생존은 많다 많아. 하고파이아사나자가 <목소리> 사망했습니다. 아, 인없는 집에 들어가고 싶진 않아 아 성당가서 기... 아, 기타 n 불러야겠다. 성당 가서 줄까 했는데 기타 찾는데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저 알파 있어서 알파 섬을 빨리 끼죠 그냥 내가 뭘 만든거지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가사았네아 씨발 너까땅당했 거의 내 땅인데. 스리리 두 개. 생존2가있아이두 개. 이갑에떠방 갈게요. 본적적인가 어, 컨트롤 안 하다 죽을 뻔야 쉬는 게 좋겠어. 노래 부르면 뭔가 나오려나? 뭐야. 오, 야, 손, 손, 손, 손, 손, 손, 손, 손, 손, 손, 손, 손, 손, 다 손, 손, 손, 손, 손, 아 손, 손, 이럴까? 아, 왜 이럴까? 쉬는 게 좋겠어. 아왜 이럴까? 싸우는 건가? 골목길이네. 놀 <목길> 골목길 아무도 없네. <목길> 내가 갈게요. 좋죠 하트? 재밌어요 하트 이건 성수로 달여 먹어야지 아니겠지. 가자. 놀라서 그만. 하트도 페스트 앤 섹시지. 타이팅하는 그 재미가 있으니까. 리퍼랑은 느낌 다르긴 해. 아 에이든이 페스트 앤 섹시지. 에이든이 어려워서 그렇지, 잘하면 진짜 현란하죠. 에이든이 노래 있을까? 놀라서 그만. 쉬는 게 좋겠어. 뭘만든 어디지? 그 아, 내 <웃음> <위클> 바로 친다고? <웃음> <웃음> 내 작전이랑 다른데. 에크을갈걸 그랬나 이러네. <웃음> 가 만든 거지? 오퍼가 올라갔다고요? 아니, 오퍼요 공속 10퍼가 남었어 음. 수화가 잡았네. 아 스킬 딜을 빼고 그냥 깡공으로 올려줬어? 갈증? 오 공속 10%? 공속 10%면은 기분은 좋을거야 그래도 근데 딜을 다 뺐다? 그냥 달소가 한방 딜이 약한건 아니어서 그냥 공속이 사부대어가지고백 응? 미스 나는게 많았을 뿐이지 이렇게 될줄 알았어. 말이 안 되긴 했어. 밸런스가 솔직히. 봐도 되는 걸까? <목소리> 내가 수화템 별론데. <목소리> 키노아 하나 있는데. 수화가 <목소리> 위클인 것 빼고는 <빼거나? 목소리> 카밀로 잘 컸네. <목소리> She didn't get to k 내가 동물을 그러게 많이 세졌겠는데 오퍼면 오퍼면은 세구비 1 8각 끼고 있던 사람 3 0각준 거잖아 사실상 그죠 다들 어디로 가버렸을까? 기존 패치 4.4퍼는 스킬이었는데 이건 깡디로 올려준 거잖아, 그렇지? 역시 더 좋네. 어 그래요? 아씨. 아 갈증 각인이 바뀐 거야? 엔병할? 아, 세팅을 바꾸라고요? 페온스라고? 아니 왜 그래? 페온 안써 그냥 해. 노래 부를 만한 곳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미아섬을 침해하고 있습니다. 자 금지구역 설정됐습니다. 내가 가는 곳만 막혀요 붙잡아야겠어 나는 스,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거야 아 위클 갔어야 됐나? 수화가 너무 컸네 노래 부를만한 곳이 있을까? 아 마지막 세명탑 3. 리아나 쉬워 봐. 여기서 멈출 순 없어. 아예 물 없어? 플렉스 한다. 나 먹을 거다 버렸는데 잠시만요 선생님들. 지금 지금 수아는 Q만 피하면 된다. <웃음> 먹을 거다 버리고 구급상자 두 개로 이겼네. 엘단